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내리는 모든 명령어는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.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의 약자인 pwd를 입력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cmd는 cd, 파워 l 은 get location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.